이제부터 운동해야죠 아, 저번주에 제가 마이프레트 뭐 행사다 보다 일주일 동안 통으로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또 열심히 하려고 동기부여 받으려고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역삼역에 위치한 버터짐에 왔습니다 다르긴 해 예, 네, 다르긴 응. 하네요 약간 좀 클럽 y you o know. 제가 클럽에서 또 먹히는 몸이거든요 하윤 w do you like 크아웃 t 먼저 먹고. 아. f a 기구 p r e 아 o r k o u t s I'm going t 이 go. 이 m going 그 이거 o to the h o 보 s e i 이거 어? 보어 어 주연님 아니세요? 아, 어디라도 되는어디가도 <웃음> 아니 여기 난난 여기서 뭐 일하시는 줄 알았어 제가 잘몰라서그래데 네. 제가 오늘 상치 위주로 할 거거든요. 네. 네, 좀 알려주세요. 많아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저는 개인 개인적인 취향인데 취향 취향 취향 내가 이거 바로 봤잖아. 네. 나 여기 바로 늘, 지금 옷 벗을라 아, 그랬어요. 역시. 심팔공 어, 어, 이거 한번 해볼까? 한 어, 번만. 어. 어, 어, 이런 느낌으로, 야야야야야. 찢어. 찢어. 어우, 근데 찍힌다, 찢긴다 오랜만에 해서. 찢어. 찢어. 찢어. 찢어. 찢어. 다른 것도 좀 써보기 위해서 딱 2세트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데 원래 두 개씩 넣는데 이건 다르네 오케이 물 줄여서 하면 될거 같아 다르네 두 명, let's go. 하나도. <웃음> 아, 죽여. 아, 근데 진짜 죽어 같아 나 하나만 들어 주세요. 나, 나 하나 내, 하나만 들어 주세요. 마지마지 하나. 하나도. 봐. 가자. 보시. <웃음> 아. 내가 된것 같은데? <웃음> 그렇지. 이게 파트너 운동입니다. 아, 끝나셨습니까? 아, 끝났습니다. 저 이제 나가려고. 다시 나시고, 가장하시고. 예. 힘이팅 예, 들 가세요, 가요. 이거 무게를 좀더 넣어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어, 잘했 Torture yourself. Torture yourself. 고문에 찢어. 자격통이 너무 심한데? 이게. 스페이지네? 아... 오랜만에 느낀다 피해주고 위빙 해주고 이렇게 야, 이거. 와우. 음. 와. 야, 이거는 항상 말하는 수축과 수초. 수축. 야, 이거 두개다 다 된다. 내 잠깐만, 이거 한 손이라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이거 넌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말고 있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치어 그립 아 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응. 오 오케이 잡는 거 없나? 있다 응. 응. 응. 이거지 응. 성환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기구만이 줄수 있는 자극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로 운동을 기억하라 이거야 그래서 프리웨이트 때도 그 자극점을 찾기 위한 동작을 스스로 발견하라는 거지 이 기구가 주는 이 어떤 감각을 난 기억하고 가야 돼 덤벨이나 바벨로 훈련을 했을 때 그 느낌을 찾도록 무슨 촬영이요 어? 마롱님 안녕하세요 어, 어 뭐야? 어이와마롱입니다 어, 와, 마랑님. 와, 마랑님. 찍어 어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요와몸 네, 네, 네, 네, 네. <웃음> 사이즈 와 <웃음> 이게 1위몸아아이 <웃음> 뭐. 오. 이아아아 어 아, 근데 와, 와, 반갑습니다 너무 아 기억이 핏블리였어요? 와, 아, 아 멋있구나 아, 여기, 아 그래요 뭐 찍고 계셨어요? 저 운동 찾고 있었어요 아, 등? 내등나나 네, 알려주세요 아니 네, 제가 알려주세요. 제가 배워야죠 알려주세요 제발 아 제가 배워야죠 와몸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거 아까 뭐 해주시던데 아 이거요? 저 지금 등 운동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Let's go let's get it 한번 그래야지 이렇게? 와. 이렇게? 아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광배 퇴쇼 하나도 안빠져요 이렇게! 그렇죠어 보여요 진짜 보이죠? 아 너무 잘 사람 주세요 음. 뽑을 때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할때 되게 잘하시는데 잡고 여기까지 쭉은 잘하시는데 네. 뽑을 때 무게가 너무 많이 벌려져요 아오케이등제거 한번 잡아보시면 여기 잡아보시면 선생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웃음> <웃음> 여기서 당겼으면 이렇게 버리지 말고 당겼으면 그래서 약간 같이 늘려주면 아 견갑을 벌려 줘라 그러면은 조금 더 벌어지는 라인이 잘나 맞아 라인업할 때그 맞아 어마곡십니다 아죄송해요쟤 써서 <웃음> 좀 뽑을게요 써서 네. 좀 뽑고 할게요 잡아 보고 그렇죠 상대 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파이, 오 맞아요 음 뽑았다. 보면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여기가 되게 잘 뽑혀요 그렇죠 음. 와 그러면 이렇게. 앞에 봤을 때 여기가 보입니다 어 약간 그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뽑히면 사부가 더 생긴 거 앞에 여기 전국에서 구잘 보여요 해서 약간 위로 든다 음. 오 맞아요 맞아요 음. 지금 뽑혀주세요 어. 이렇게 맞아요 꼬끝이 더 많이 들어주세요이렇 맞아요 오. 아. 아, 기분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건 했고, 이거 뭐야? 야, 이건 뭐야? 야, 이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나 우와 우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래에서, 아래 위치에서 위로 올릴 때이 프로보가 돼가지고 광배야, 아, 아, 느껴봐, 이거.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이 느낌 알지? 이 느낌. 어? 느껴져, 느껴져? 얘기를 해, 아까도 되게 얘기했지만, 이 자극점을 느낀 다음에, 덤벨도 지금 똑같이 할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케이블이나. 자극점은, 그거 자극점은 카페해가는 거야. 나 아, 이거 그러니까 카카, 카카닌자, 카피씨. <웃음> 웃어? 웃기냐? 시도를 맞을래? 시도이 어, 이거 이건 진짜 보고 싶어서 나 이거 진짜 없어 이거 찾아가도 별로 없거든 바벨처럼 연계돼서 드는 게 아니라 양쪽 달라 더 힘든 거지 밸런스 맞추려고 됐어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이 느낌 자격증 사실 나는 유치로 그룹을 좋아하거든 어깨 보도 되고 와 오랜만이지 마이 델트로이트 아아시음아 너무 온다 촬영 협조해주신 우리 어떤지 정말 감사드리고 기구도 너무 신기하고 맛있고 쾌직해가지고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